둘, 셋, 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레오 높입니다. 자 오레오 프가 출석을 부리겠다.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어 와이어부터 하세요. 어. <웃음> 자아식들아자아식들아 어? 어? 아 이건 아니다. 어. 그 우리 우리. 아, 우리들에게. 우리한테 조심해주세요. 경고 하나. 어. 헬로카드. 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저희 오레오 프가 표지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스쿰빗 수임인곡 길이인 3분 4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시작! 유연아, 스노우맨, 이창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해라. 셰리와이어 뭐 오늘도 사랑해, 내일 더사랑이 재영이만 사랑하는 포즈 누나, 레몬아이리아, 아냐, 유진, 에임, 밀모, 키레, 티파니, 따이, 유니아, 라벤더, 똥치, 같이, 샤키라, 켈리, 서지아, 사랑해, 미나, 영시 소훈, 샘, 용듀듀, 김효진 안 사랑하는 법 모르는 보루미 누나, 이양지. 그래. 이번에는 잘생긴 제이아. 소기하지 예, 말고 빨리 하도록 안젤라인 이창윤 스무한 권유진 디아 이지연 아, 리얀 <웃음> 영어 약간 쓰는 네. 거요. 어 L E Y A N 네. 님. N 님. 청선아 민지 오롯 의산 선덕 션덕 여왕 혜진 누나 유이 거북이 히주. 페리마. 페리마. 젤롬 젤롬 준 젤롬 젤롬 이창윤 조금이 햄스터알. 앙큼 말랑, 찹쌀떡, 유화, 클라우디아 예, 쏘리 알렉스, 마나미야메건 슈메이컬 슈마커 슈메이컬 매건, 마건, 슈메커컬 효민 누나, <웃음> 러비션, 미유미우 미유. <웃음> 정시며, 현아 어, 이제 한글도 잘못 읽으실... 그러구만 빨리 <웃음> 읽으셔야 네. 돼요 김세영 워잉오프 응원하는 루나 누나, 해니, 지니, 아나, 애나인가 어, 심순이, KK, 새벽효 고요할정 써서 이효정인데 효진 오빠랑 효 한자가 <웃음> 똑같아서 비군. 제 이름이 더 좋아졌어 요 라이트 업프오바 샨, 빠티아 어, 승준오빠에게 인생 매팅한 수현, 샨보, 보경 이거 어떻게 읽죠? 자, 지, 니? <더> 제, 제, 제, 제 지민, 지아이, 어, 김은경, 네. 효영아, 꽃길, 로영 오늘 평생 <더> 사랑할 효 누나, 노 지민 니오 박지민 리다 자이래서 어이 첫 선을 겠다 솔현아 한우라 김원진 목소리 사랑해 이창민 눈썹 사랑해 이 이승준 사생님 사랑해 재영이와 심지영 어깨 사랑해 박민결 레몬보이 사랑해 김윤천춤김투춤선 사랑해 한 분이에요 수현 나블리아 이승준 망원동 말티즈 에밀리 누나 진심 한결 오세기아 지현 비비 이은혜 버니 앤 유정이 현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뭐야? 긴 플랫 하우물드 기어드 총알 퓨우즈 사라 영진 <웃음> 저희 영어로 불어 죄송합니다 린의 다은 시엘로 민정이요 김민정 주황색 돌고기가 <웃음> 또 물보라를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휴익 김민아 발베티던 <웃음> 휴익 <웃음> 말이게 <웃음> 지금 t h 아당 어 어떻게 읽어 데미 데미 레 미레야 네 미라 순진이의 화장 어? 회장, 회장 아 회장 윤아 <웃음> 안 한다 이창 창윤 창윤나 윤아가 많이 아낀다 유림이 불러줘 사랑해 셸리 헬리 헬리나 헬리나 정효진 빨간 빨간 자동차가 지나갈게요 부루부루 테아 부르, 킹갓제놀네끝내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출석부 시간에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MK가 사실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감사하거든요. 어.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하시죠? 후나 네. 말씀 잠깐만 해주세요, 그럼. 어, 일단 오늘 또이 라라 TV에서 재밌게 방송하면서 우리 오늘 어, 수업 집중해서 들어보자. 어, 알겠으면 소리 질러. 어휴, 어휴, 말잘 듣네. 자, 시작해보자.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